이때 정수선이 주지 진산식을 공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빈 및 불자 여러분들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합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8년 10월 약천사 주제로 출발하여 1 9 9 5년호산당회인 대송사를 감사선으로 로건 스님을 장계사로 3위계를 수리하였습니다. 1999년 회의사 승가대학을 입학하였고 2003년 상계사 승가대학을 졸업하였습니다 2003년 비구계를 수리하였으며 어, 2003년 인천영화사 공화서동학교 을승무하였습니다 2006년 충북 반양경찰서 경선을 어, 이동하셨고, 2008년 현가사주직을 이동하셨습니다. 2011년 동북대학교 사회, 사회, 사회과학대학 원 사회복지전공을 어, 이수하셨고, 석사과정을 이수하셨고, 2012년 대한물여조회동 보위사 조직을 이동하셨습니다. 2012년 종덕 법계를 수정했고, 2012년 대한불교조계종제1경국 공연사 주지를 역임하셨으며, 2015년 상계사 총인 상계사 총국장을 역임하셨습니다. 2018년, 2016년 사회복지재단 제주자강원 원장을 역임하여, 2018년 대덕법계를수정했습니다 2020년 약천사 템플스테이, 지도농사를 내려받고 2022년 4월 1 3일 약천사 주제로 임명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웃음> 시작하기 전에 저희 문도스님께 양해 말씀 좀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오늘 같은 날제희들이 어, 먼저 은사 스님께 왔어야 되는데 조금 늦었습니다문도 스님들 일어나셔고 저랑 같이 은사 스님께서 현배의 예를 불리고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죽기삼 삶을 살치겠습니다. 스님, 포산회인 대종사시자, 저희들 스승님이신 어사스님. 당신께서 한평생 이루셨던 이약천사에 강산이 네 번이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당신께서 모든 신념의 혼을 바쳐서 이루어졌던 이 약천세 당신께서 가신 지도 벌써 일해째 해가 가고 있습니다. 당신께서 남기신 많은 업적, 업적들 중에서도 저희들 이렇게 많은 제자들이 당신을 널거리워하며 감사하며 이렇게 하루하루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만들어놓으신 이 대가람 약천사에서 오늘 당신께서 아끼시던 수많은 제자들 중에서 열 번째 주제로 정수 스님을 저희들이 모시게 되었습니다. 아마 선님께서 생전에 계셨다면 정말 기쁜 마음으로, 격려의 마음으로 정수 스님에게 힘을 붙어다 줬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저희들은 그냥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남아있습니다. 저희들 정수 스님을 위시해서 문종문도들이 당신의 뜻에 가르침에 잘 받들어서 실천하는 제들이 되겠습니다. 오늘날 이 시간, 스님께서 계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스님, 희들잘 살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잘 살겠습니다. 자, 스님들 이제 앉아주시면 좋겠습니다. 2022-155 소재지 제주도의 도시. 사찰명, 대한불교조계종 약천사, 직위, 주지, 법명, 정수. 종원 제54조 제4항에 의하여 임명함 불기 2566년 4월 13일, 대한불교조계종 충무원장 원행. 네, 축담해드리겠습니다 그 이어서 신입 주지스님의 침사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죄송합니다. 나의 스크좀 보겠습니다. 오늘 침사를 준비를 많이 해왔습니다만 아까 저희 마사인님이신 덕조사님께서 고불식은 아니죠. 저는 고의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음. 은수 스님한테 고하는걸 보고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아, 제가 이런 감동을 받아본 지는 꽤 오래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면 머리가 고쳐지는 것 같습니다. 아, 저는 너무 감동을 받아서 우리 사회님 앞에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고맙습니다. 내모니가 초파 이르고 각 사찰만 하는 무나 바쁘고 있을 텐데, 그래도 이 부독한 저의 들 주지 취임식에 먼 길을 막아 즐겁고 달려와 주신 모든 분께, 특히 대륙 큰 스님들, 그 내외인들 모두 다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약천사라는약천사 주지의 소임이라는 것은 엄청난 영광입니다. 내 평생에 이런 영망이또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저는 기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 영광 못지않게 저희 두 어깨에 걸머진 집 또한 막중한 줄알을있니다 우리 은사선생님께서약장사를 참가하시고 여러 사회님들께서 약청사 주로 소임을 보시면서 오늘은까지 일을 우어 오셨습니다. 저 역시 사회님들이 바래 아니, 은사 스님의 말하면, 뜻들이지 않고, 이 양차서로 조금 더, 아니면 더 나아가게끔, 반전시켜야 되는 게 매일 임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의 인기까지 저를 도와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서게 해주신 우리 대학원 교정님 제10조 법원사, 은내사, 교부장이 오신 독주, 그리고 우리 기라산 같은 사인님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그리고 내가 항상 존중하는 우리 사제의 스님들 앞으로도 계속 존중하면서 내가 모시고 살겠습니다. 오늘 그리고 이 약천사를 위해서 저는 무엇을 할 것인가 곰곰이 정각해 보는데 내가 약천사 조절를 하면 저는 항상 이 양춘사 선배 스님들이 갖 놓은 단체를 조금이라도 더 활성화시키고 우리 제주도로 아니져 전국에서도 어떤가, 그러한 시민 단체로 만들고 싶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먼저 보면 우리가 진행단체라고 하면은 안아유동사다 그리고 우리. 성원사인님께서 만드신 이폐문다어이아다또 우리 마사이님덕조사님께서 만드신 도양신의 불자 지금까지 너무나 잘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저 역시 사회생님들의 뜻을 받들어서이 우리 양천사의 시민단체를 더욱더 발전시키고 모든 불자들의 모범이 되는 그런 단체로 만들어나가겠습니다 또한 약점 사회 쪽으로는 제가 출가 쪽부터 항상 관심을 갖고 있던 분이 서귀포에는 불교 대학과 서귀포 포교 사단입니다 저는 작은 힘에 남아 서귀포 불교 대학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서귀포 불교 대학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 서귀포가 불교 위상이 이만큼. 불교 대학이 있기 때문에 포교 사단이 생겨나. 그래서 저는 내가 힘이 닿는 데까지. 만약 불교 대학이든 포교 사단이든 정순스님의 자그마한 힘이라도 필요하면 저는 언제든지 달려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불교 대학 관계자분이라든가 아니면 포교 사단 관계자분들 오실 줄 압니다. 흔투로 이렇게 많은 내용을 모셔서 이렇게 축복을 해 주십니까? 제가 몸툭 바라보르겠습니다. 앞으로 잘살아는 열심히 살라는 그런 채찍으로 갖고 앞으로 모범이 되겠건 약천사 주제에 걸맞는 그런 삶림을 살아가겠습니다. 모든 분들에게 감사한 말씀을 드리고 이만 취임에드리겠습니다 모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그러니 출가한 성년는 그냥 산에 있는 게 그때가 제일 어울리고 위험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안 가셨답니다. 지금 특히 저희 양천사, 저희는 이 시내에 있다고 봐도 됩니다. 많은 분들이 부딪히는 곳이 양천사입니다. 주지 스님, 아까 주지 어, 그. 자리에 오르게 되면 요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많은 인연을 짓게 됩니다. 호랑이가 살이 있을 때는 그나마 호랑이인데 하고 살았는데 마시려고 하면 은 이렇게 쑤셔보듯이 작은 일에도 발걸음 하나하나에도 많은 사람들이 입을 대기 시작합니다. 특히 요즘 세상이 많이 변해가지고 주의식들도 활동을 많이 합니다. 옛날처럼 사례에 있으시도 없습니다. 아까 우리 이야기 말씀하셨듯이 우리 포교사단도 있고 아나일동사단도 있고 불교대학도 있고 이렇게 또 서로 연결하고 만나고 하다 보면은 동선이 많이 드러납니다. 네, 이제 요즘 주지는요 활동하는 주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웬만한 것들 크게 어긋나지 않으면은 여러분들 그것도 주지의 소임이네 하고 좀 이해해 주시 정리해 주십시오. 그러고 리주지 스님. 저희들 이제 아홉 번째 지나갔습니다. 어, 그 스님들 지나가는 자리 자리마다 드러는, 드러는 먼지가 일어나기도 하고 정말 전적으로발정을잘고간 스님도 계셨습니다. 어, 많은 어, 저희들 앞에 주제했던 스님들의 그 걸어갔던 그 길이 아마 다킹도 잘 보았리라 믿습니다. 나쁜 거는 다 덮어주시고 어, 사인님들이 정말 조금 부족했던 거 있으면 더 채워가지고 더 잘해주시고 아무튼 우리 서귀포 불교 또 전체 제주도 불교 또 전국 우리 불자님들을 위해서 이약천사가 정말로 꼭필요한 자리에 꼭 함께하는 그 성지가 될수 있도록 이 가람은 잘 뿌려주시고 식구들과 함께 잘 합해 주셔가지고 마지막또 떠날 때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셔서 박수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이 너무 길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